어, 지난번에 천만원 치하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어,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나누는 아,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구랑사가 시간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검귀! 검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자, 바로 전설적인 검기 치루기가 초월 강림 전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일말에 클리어했을 때 아주 특별한 장신구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SSR 등급인데 공지사항에 이제 센스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SSR 플러스 짝짝짝 끊었더라고요. 짜끈 아, SSR이에요. 그러네. SSR 치루기 장신구는 SSR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역대급으로 무서운 보스라고 합니다. 역대급으로. 우리 11챕터 보스에서 만났을 때그 모습과는 다르다고 하네요. 너무 무서운 모습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절마를 오늘 한 패를 갚, 갑... 패. 맞으러? 아, 내가, 내가 지금 자신이 좀 없어요 만나보러 갈텐데 일마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음치먹지한 어떤 것들을 거, 걸거든요 근데 저주라는 존재가 있어요 저주 2초마다 스킬 데미지 40% 고정 데미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르타에게 츄루기그랑애플이 나왔다 어, 치루기 잡으려면 치루기 그랑에폰을 가져가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아휴웬 남캐를 이렇게 세워놨나 하셨을 텐데. 하여튼, <웃음> 어, 오르타, 우리 오르타 뽑기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명암만 따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천장에 바로 치루기 1 0 0고요 우리 빨리 뽑고 잡으러 가보자. 모로야, 한번 빨리 나와가지고 오늘 잡아봐야 될거 아니야? 모르야. <웃음> 아하. 오 어, 그렇죠. 잠깐만. 자,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크닥 야, 끝났나? 야, 요즘 형이 이렇다니까? 이거, 오, 야, 야, 이칼처럼 본다. 이칼처 본다. 귀신 누나같이, 그래. 저 누나, 이거, 이거. 그게 칼에 딱 박혀있네. 자, 추기 착착 올려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지만, 어, 굉장히 좀, 쎄 보이긴 하네요. 무섭게 생겼다. 어. 우리는 보통 그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막, 빛이 나고, 어? 어머, 약간 이런여런 여러, 여러 스타일 좋아하는데. 어. 자, 90렙 도달했고요잠만 그나저나, 치르기 스킬이 어떻게 되나? <웃음> 우리 스킬도 모르지, 그냥 시를 뽑아붙어. 단일 적에게 130% 마법 데미지, 단일 데미지고, 상성인 적 공격 시에 어, 루나틱 러시로 강화 및 쿨타임 초기화. 까 그러니까 우리 빛이니까 어둠을 칠때 그죠? 루나틱 러시로 강화 및 쿨타임 초기화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 10초 동안 봉인된 유물 효과가 부여되는데 봉인된 유물 효과란 이중첩시 20초 동안 삼신기 해방 효과가 된다. 삼신기 해방이란 보스 데미지 오퍼진가 보스 크리티컬 오퍼진가 상승 데미지 오퍼진가. 자, 그래서 어, 여기 교체 스킬이또 하나 있네요. 교체 스킬 루나틱 러시 루나틴 러시라는 자석이 있는데, 이건 체력기두 번째 검으로 적을 공격한다. 어, 다른 적에게 270% 마법 데미지고, 자신에게 10초 동안 봉인된 유물 효과가 부여되겠고요. 자신이 삼신기 해방 상태일 때, 적에게 스킬 데미지 25%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삼신기 자체가 보스 데미지 있고, 크리티컬 데미지, 보스 크리티컬 데미지 있고, 상승 데미지도 있는데, 스킬 데미지까지 25% 더 올라가는 그런 교체 스킬이 되겠고, 그죠? 네, 해방 스킬입니다. 루나 이클립스입니다. 체기가 나타나 적을 공격한다. 470% 마법 데미지를 주고, 적의 HP가 10% 낮아질수록 데미지 5%씩 증가, 최대 25%까지 더 증가한 상태로 딜을 꽂아보겠습니다. 자, 패스브 디스펠링 블레이드, 팀 모든 캐릭터, 저주저항 90%. 예, 저주, 90%? 아, 우리 아군들에게 내가 저주저항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딜은 좀 딸릴 것 같고, 하나 더 뽑아야 되겠다. 그지? 100%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퍼를 고양이야! 그렇죠. 와 고맙다. 까크당! 구뚝 뜬다 이거 어, 뜬다. 자백0 만들었고요. 그지지락착 그렇지. 그렇지. 어. 우리 픽돌 같은 건잘 알았거든. 그대로 뽑아보는 거라 했잖아. 눈깔에 딱 박혔지. 어. <웃음> 야 이게 바로 아, 어. 어. 제세 아, 아, 번째 눈. 또 뜨는 거 아닌가? 어? 맞나? 무슨 내가, 어, 뽑기 어디 가서 밀린다는 소리 안 듣는다. 이거는 그냥 픽돌이지만 하나 그냥 공짜로 하나 얻어간다. 이런 느낌. 세일하자드. 우리 보통 그랑글보는 요런, 멈춰! 아, 요 정도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진짜 이거를, 한천장, 한천장 가자. 아. 솔직히 나 이번 명함만 뽑고 빠질라 그랬거든. 근데 못 참겠네. 저 정도는. 어? 루인. 세트. 자 모로야 들어가보자 그렇지 우와 빛으로 차 크다 야 오늘 내가 야 나는 오늘 살살 뽑으려 했는데 실을 뽑이쁘는데 또 이거 지르기형 말을 놓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네. 말 잘못 놨다가 칼까지는 안 해도 명사람 한번 잡혀도 <웃음> 갈비뼈가 다. 자, 드디어 도달했고요. 야, 이 갈비뼈가 다미치겠다니까자 드디어 확정 도달했고요 야이 정도면 오늘 진짜 잘 뽑았는데 그냥, 명함으로 하려고 하다가, 한천장, 막, 다 가는 김 한천장 가자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거 어떻게 됐었노 이거? 와. 야, 이봐봐. 와, 한천장만 해. 치루기 가자. 자크닥, 자크닥, 자크닥, 서크닥. 요 정도면 파티에서 내가 좀, 나좀 인정해 줄라나? 아 어? 저주 저항 100%고, 3층기 해방 10%로 강화됐고, 스킬렘 올라갔고, 해방 면미지 10% 증가로 강화. 그죠? 그럼 최대 50%가 되는 거야. 허, 와. 그러면 적 보스 같은게 피가 낮아질수록 굉장히 강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딜이 좋아 이 정도면 내가 자신 좀 있는데 이제 자 오늘 버스 안 탑니다 제가 또 채팅으로 버스를 좀 구할 수도 있지만 오늘 과감하게 공파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림전 매칭 중입니다 제 오늘 조금 뭐랄까 제가 요즘 컨트롤 좀 되게 물이 올랐거든 놀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 야 이거 탐나는구만 하죠 보스 남은 체력 10%만 해도, 와, 이거는 진짜. 왜냐면 나는 또걔 보스가 피가 적어질수록 대,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한 분만 더, 어? 아, 여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네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치르기야 붙어보자.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치르기 피가 안 깎이노? 여러분. 어, 우리 버스기사님 한분 있네. 입안 가득 달콤하게, 달콤하게님. SSR 장비 한번 먹어보자. 어, 오, 뭐 먹어! 이거 뭔데? 나 풀피였는데? 아니, 제가뭐 센스킬러 는 그냥 평타를 이렇게 팍 찍었는데 왜 내가 죽었지? 우리 버스기사님 화이팅! <웃음> 어차피 제가 뭐 딜을 많이 못 뽑았을 거고. 자, 화이팅! 어, 안돼 맞으셨다. 괜찮아요? 버스기사를 해왔네! 어. 우리 피 50%도 아니, 뭐, 무슨 피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죠? 뭐, 61원 준다고? 3% 깎았다고? 3%? 아! 버스기사님 마지막 순간 딱 나갔구나. 아, 이스를 버렸다. 어. 자, 한 번, 만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한 대도 안 맞아볼게. 아, 한 대라도 맞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저거, 저거, 저거. 저거 한 대만 죽어요. 어, 야, 야, 야, 와, 진짜. 진 공포영화. 공포게임이가, 이거. 어, 움직여.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무백이야, 무백! 무빙! 와, 야 아까 내기장 풀고 있었는데. 딜량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지금. 공포에 질렸어요, 저거! 좋고. 와 와, 아! 야, 나 무빙 쳤는데, 봤지? 야, 이거는 지금, 쟤마가 잘못한 거야. 내데 분명히 딱 이렇게 칼 들기는데, 왼쪽으로 무빙 쳤거든요. 근데 칼을 갑자기 왼쪽으로 이렇게 딱 베는데? 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제가? AI가 어떻게 똑똑하나? 내가, 뭐, 다 죽었어요? 와, 이거, 쟤마 잘할 수 있나? 저거. 와, 이거. 126, 이방 가득님! 아까 그 버스 기사님이잖아. 두 분이나 있어서 버스 기사님이. 많은 공략가님들 버스 기사님들. 열심히 이제 공략하셔가지고 버스 좀 태워주셔야죠. 자, 오늘 화이팅들 부탁드리고요. 오늘 치르기 어, 리뷰를 해봤습니다. 장르가 공포게임으로 변할 수 있다는 라점 참고하시며 짜릿한 맛을 느껴보세요.